결석했다. 아니에요. 결석했다. 막 무릎 뭐저뭐 모르면 모르면 어떻게 억지. 아이는 스타프리 <웃음> 인형 법에나온 건데. 뭐 스타프리 인형 이아 우리 주기에서 노는 거지. 오, 저, 오, 주기에서 나와요. 되게 잘 뭐, 잡는 거. 아이 참, 저말저말하 <웃음> 자, 그뭐 <웃음> 그거 그 말고 막 주기에서 잡아야 뭐노는 거야. 억질 하지. <웃음> 주기가 <웃음> 말하는데 나도 참 농담 농담 따무게 할래 진짜 <웃음> 유튜브에서도 <웃음> 다해 놨고. 자, <웃음> 어? <유, 웃음>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들었다고? 네. 아이씨. 완 중요한 거한 게네. 그 부산에서 강의했던 것 같은데. 부산 했어 아, 일단 여기 생거다 그거 궁 공합하고. 궁합하고 <웃음> 여기가 네. 여기 집판 아라라고 <웃음> <웃음> 아, 그럼 그럼 뭐 그러면 그 부산 거라 그러면. 뭐. 사이 아, 네. 그것도 크다. 와. 네, 네. 음. <웃음> 자, 막다눈치채지 말고 빨리 불러라. 대전은 1 9 9 날. 1987년. 자. 1987년 3월 10일 3월 10일 나 응. 여자. 어, 여자 또 남자는 어. 1987년. 1987년 12월 30일 12월 30일 밤자 밤. 네. 밤. 네. 이거 운명관은 몇 번요? 12번 12 3 1 12번 네. 음. 여나 22번? 22번. 22번.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 보자. 그제? 자, 그리 보자 그면 <웃음> 이게 어게인형법이고 그리 보자 하는데 아니. 응. 날 빼는 거, 날 빼는 거. 자, 그렇게 저 한번 보자.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응. 2번 곡선에 그제? 네, 예. 2번 곡선. 자, 2번 곡선에 우리는 4번 곡선이다. 그제? 자, 날 빼면 올게 가겠지, 그제? 네. 올게 가야, 가기는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자가 더 중요하다 했다, 그제?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 여자가 공통으로 중요한 시기를 찾아야 된다 했다, 그제?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공통으로 좋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요 식이다. 그죠? 맞나? 네. 요 식이고, 여자가 좋다고 하는 거. 어이? 여자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 했다. 그죠? 여자가 무조건 좋아야 되니까, 그다음의 단계는 이것과 이까지다그지 맞나? 두 번째는? 그치? 자 이것이 우리는 첫 번째고 이것이 두 번째다 그죠? 맞는지 확인해 보고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는 무조건 좋은 시기에 우리가 잡아야 돼 인연법적으로 그지 남자는 어떻게? 둘다 좋으면 좋지만은 남자는 인연의 시기까지 포함해서 일단 2단계로 계산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올해니까 자 월을 우리는 계산을 해 본다 자 이것이 6월이니까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언제고 9월이니까 6월 7월 8월 중순까지 그지 자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 중순이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어떻게 자 6월 어, 8월 8월 중순에서 우리는 11월까지 그지 11월은 아니고 11월까지 그지 이거는 1차고 이거는 2차다 그지 저 여기 있으니까 아, 1월에서는 남자가 내려가니까 소용없는 거지 그런데 1월은 안 되네 그지 1월은 인연의 시기까지만 해야 잖아 그지? 요까지네요까지 그지? 1월 9월 10월 10월 초순까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여자가 이게 없으니까 1, 2월은 안되지 여자가 좋지 않으니까 1, 2월은 안되지 그치 나를 나를 선택할 때는 그때도 우리가 2월을 선택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월은 어떻게 요 시기에서 요 시기까지 잖아 일단 그제 맞죠 1차는 그렇고 2차는 그렇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1을 선택해 보자 1 1은 어떻게? 한 17일부터 그지? 가장 좋은 것이 17일부터 한 25일까지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2 차는 어떻게? 26일부터 우리는 한 1일까지 2일, 2일까지 요 범주 내에서 있을 것이고 요것이 있다면 이것이고 없다면 이것까지 확대해서 우리 푼다 했다 그죠? 오케이? 이 범주 내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뭘까? 6월 중순이니까 이거는 되겠지 그제? 그러면 6월달 6월 17일부터 25일. 7월 17일부터 25일. 이거 중순이니까는 8월달은 안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 날이 우리는 제일 좋은 달이다. 그죠? 정안 되면 우리는 이 9월달, 10월달, 8월달에는 7월달 인간 대신이안 되고, 9월이나 우리는 10월. 그치? 9월이나 10월 중에서 우리는 17일이나 우리는 25일까지 요 사이에 정하면 되겠지. 맞나? 음... 맞겠죠? 아니, 모른다, 말야 말이야, 저는 안 되지. 자, 날을 월을, 월은 이준도 정했고, 일은 여기서 정했고, 여기서 우리는 합세되는 것이 요 나라, 이거 야 그제? 요날이 제일 좋고 혹시 요날이 여름이니까 너무 좀 골치 아프게 되면 이날한개이날한개 정도는 또 잡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뭐? 10월, 10월 1 0월 5월까지 돼요. 1 5월 1 0까지월월1월 9월. 어, 그러네. 9월밖에 안되그 9월밖에 안 그래, 그 6월 7월 9월이네. 그렇게 6월 7월이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날을 이제 선택하면 되겠지 다, 우리는 세계를 짓다.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이세계를 놓고 날을 정하는 거야, 이제. 그제? 누구 말 일단 이날 정해놔놓고 이날 하면 전부 다 니나 소나, 소나, 개나 소나, 막 전부 다 갖다 한 목에 좋은 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좋은 날이 될 수가 있나? 사람마다 전부 다 날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푸는 게 어떻게? 해? 천지 운수법으로 날, 날을 보는 거야, 날. 그제? 이 범주 내에서 좋은 날을 결혼하기 좋은 날을 선택하는 거지 맞지? 고음의 할때 되고 다음에 할 때는 또 엄마 엄지 싶프고 그래버려 뭐자둘 중에서 응. 둘다 운이 좋은 날 응. 선택하는 것이고 응. 그것이 조금 오라면 날이 좀안 맞을 것 같으면 여자는 좋고 남자는 응. 어떻게 아, 조금 덜, 인연의 시기까지만 우리가 선정하는 거야. 일본 시기가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여기 요 요, 요, 요 시기지. 일본 시기, 요 시기. 왜냐하면 남자고 여자가 다 올라가는 기회의 시기. 그렇게.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그, 자, 만다 그러면 둘이 운이 좋은 시기, 그 범주만 일단 찾는 거야. 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돈을 받는다는 태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담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탁 찍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죠? 또 나를 또 찍어줘야 될거 아니고. 그뭐이이번주 내에서만 알아서 하소. 이러면 우리 좀 그렇잖아. 그러면 그 날이 그 신랑 신부인데 어떤 날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곽자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날 범주는 찾았지만 그 날이 어떤 것을 찾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연법에서 우리는 적용을 한다 자 인연법은 이거는 3이고 저거는 4다 그제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시, 신부부터 본다. 신부가 중요하니까. 응? 자, 우리는 신부부터 푼다. 이. 신부부터 푸니까 우리는 일, 일, 자 이제 남자를 푼다 다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6월 17일부터 17일부터 25일까지 됐다. 그제자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수는 안된다고 그랬다. 그제 그러면 여기서 동시에 들어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러면 17, 18,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23, 24, 25 이까지다 그치? 25, 25. 자, 이 다섯 개 뿐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력을 놓고 이제 풀어 달력을 한번 펴봐요. 6월달 달력 자 6월 달력에 자이 날짜가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이세개에 해당되는 날을 선정한다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17, 18, 17 18. 18, 18, 18, 18일 1아 19일은 안되니까 6월 18일 토요일. 네. 자, 그 다음에. 25일? 25일 날이 토요일. 네. 25일, 6월 25일? 네. 25일이 토요일. 토요일. 네. 자, 그 다음에 7월달에. 7월 17일이 일요일. 7월 17일이 네. 일요일. 그리고 24일? 24일이 일요일. 23일은? 어, 23일 네. 토. 네. 자, 24일 일요일. 일요일. 네. 자, 요것이 다섯 개가 나왔다, 그제? 다섯 네. 개나왔는데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이 9월 달에 이제 넘기본다. 네. 17일에서 25일 사이에 9월 토요. 17일 토요일. 어, 9월 17일. 18일 일요일. 17일 토. 18일 일요일. 아, 이거 아, 토요일. 일요일. 자, 그러면 이십오일 25일이 일요일. 너무 많다 너무 하지 말자, 저나. 아, 이런 사람이 나가 좀 많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 우리는 선택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면 또 헷갈리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가 이사람들는 이것이 두 달이 연속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개는 9월달로 밀어 갖고 이한세 개만 잡아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6월달에 6월달에 토요일 잡자 그죠 네. 6월달에 너무 6월 25일 되면 너무 더우니까 그죠 네. 자 요걸 잡고 이십오일날. 아, 막 덥다 <웃음> <웃음> 그러면 7월달도 네. 우리 너무 한자름 되면 좀 곤란하니 7월 1 7일에한개 잡자 그런데 우리는 9월 달 되게 되면 또 명절과 끼리수 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추석이 언제인한번 봐봐. 네. 9월 달에 14, 15, 16이 추석이네. 14, 15, 16이 칠살이다 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안 되고, 되고. 그럼 25일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6월 18일, 7월 17일, 9월 25일, 25일. 네. 그세 개를 딱 적고 네. 이제 이게 어떻게 태일서 자 우리는 태길서라는 것이 있다. 태길서는 이거 공식적인 문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남의 집에 우리가 회사에서 남의 회사로 공문을 보내는데 이 청정하게 이렇게 해갖고 태길서를 작성해갖고 주어야 되겠지. 그럼 야 우리 태뭐 결혼식 이때 하자 해갖고 전화상으로 찌 해갖고 이거 온수 상남이 하는 것이지. 그럼 태길서를 딱 준다 보낸다 이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야 이날 결혼식을 할라카면 우리 어떻게 어? 우리가 뭐라는 인사하는 걸 뭐라노? 상견제. 아 어, 상견제를 하면 응. 탁 해갖고, 어, 우리 이날이 참 좋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응.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태길은, 태길서는 원래 여자가 주로 잡는 거야. 응. 그래갖고, 이런 날이 참 있는데, 우리 사돈 영감, 우리 날 잡아갖고, 우리 복디 하나 얻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통보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한번 보자. 진짜로 복귀가안복귀가한번 보자. <웃음> 이래갖고, 또 만나갖고, 그제? 이렇게 또 되면, 그래, 이날이 참 좋겠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신랑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노?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자, 자 나, 어? 우리 아들의, 우리 아들 사주는 이런 것이요. 이래갖고, 이날을 선택하면 참 좋겠어. 이래갖고, 이거 보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시부집에서는 어떻게? 얼사 좋다고, 이제 결혼식이 이제, 이제 그게 딱 됐으니까, 그치? 얼사 좋다고 받을 까 아이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공식문자로 이제, 하, 살도 담고, 고기도 담고, 감사합니다. 해갖고, 말에 실해갖고 어? 함을 보내는 거야, 이? 그래서 사주단자를 보내고, 함을 보내고, 퇴기를 해갖고 보내고, 사주단자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함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면서 우리가 이거 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식 문서다, 공식. 그치? 자, 공식 문서는이 아이와 이 아이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나면 그 샘플을 구경을 한번 하고 가라는 거다. 그치? 태그는 그래야 하는 거야 응?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돈 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거 뭐고 우리가 고고하게 대우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죠 그리고 장모가 어떻게 장모가 사회보고는 어떻게 100년 소짐을 했잖아 그러면 이게 대접을 참 잘하고 얘기를잘지켜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막 전화 상을 뛰게고 매달 하자, 그러니까 즐길 해갖고 무당닥 해갖고 이래해 보자. 그 수상 놈이 아니지, 이야그거 우리가 보낼 때도 정정하게 보내고 받을 때로 이렇게 정관하게 받고 이래야지. 그리고 또 주고 받는 그런 게 이제 음식 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음식 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지? 그런 데서 주고 받고 하는 거야. 그래도 함돈 메고 가갖고 함장사도 좀 하고. 소문도 좀 내고 그러는 거야. 이. 그리고 함장가 해갖고 너무 함장사 오래 보면 곤란하고 이. 적당하게 또 미리 갔다가 이런 걸함으을는 하고 가야지 그냥자 숙들어 가뿐는 게어노 그리고 요새 함을갖다가 신랑이 들들 메고 가고는 그런 게 어디 노 신랑은 그래도 왕자인데 그 옆에 절 걸어가고 그 일꾼들이 메고 가야 친구들이 메고 가야 될거 아이가? 아이, 요새 상놈 집 많이 한다. 예, <웃음> 옛날 그 집은 어디네. 수산에이 뭔지 가끔 당장 쫓기 갈. 그 아, 그렇지. 하지만 그걸 그때는 막 신부 다 옛날에는 신부 다 쫓아내 붙다. 지금 같이 그거는 완전히 막간소화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 우리는 지키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택일수 만들어 주는 데는 아주 고가하게 만들어 줘야 돼. 그태일수는 그리고 그 부부들이 남아서 평생을 보는 거야. 장명수도 마찬가지야. 장명도 이렇게 해갖고 그 아이인데 그거는 아이가 성장해갖고 야이 장명수를 떡 주게 되면 그 시대에 맞춰갖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이 뜻으로 장명을 해줬다. 이름만 덜렁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고관한 뜻을 담아 갖고 우리 손자가 이 길로 올바르게 잘 가라고 이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 생각해요 조상인데 제사도 지내고 할거지 에이 시원장에서 좋아한거 개똥이나 소똥이나 마음나 붙여갖고 이렇게 막 등기떡 해갖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야 개똥 소똥이 만들어야 되겠나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는 사람은 그런 모르는 사람인데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이 예의이고 우리 이것도 우리가 지키고 우리 사도를 대접도 하고 사이 대접도 하고 이런 거잖아. 모르는 거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노. 그럼 우리는 이 분야만이라도 알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택일이라는 거다. 그렇죠? 이게 바로 택길이야택길이 그냥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이런 복잡한 가정에 있어서 갖고 자기가 다 정해주는 거야 근데 시간은 관계없다 아침 문나 점심 문나 우리 낮에 태어난 거나 낮에 태어난 거야 네. 그러면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그 웃기는 이야기되 말이야. 지금 그 2시 차고 3시 새기 어디있노 그비 있으면 그저 들어가야지 바쁜데 이그이 네. 음. 음. 음. 이 사람이 입분이기 음. 때문에 잘노는데 3번, 1번, 1번, 4번, 이런 가게 되면 거의 한 달밖에 없다. 한 달밖에 없다. 이거는 그런 대로 잘 노는 거야. 음, 그래. 그러니까 오는 거. 이거는 우리는 귀신날이라 해가지고 일반은 우리는 행사할 때는 서지 않는 날이야. 이것이 숫자풀이 인연법에서 배우는 거다. 어디 하는 어느 거? 아, 이거인연수잖아요인연수인연수별로요한 아, <웃음> 10조에 한 10조 합니다. 다 몰라요? 나는 조금 어, 고 싶어요. 겨우 그고참한장어겠다 그제.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항문이지만 은여러분 한계를 완벽하게 딱딱하면서 완벽 정말로 이론과 논리와 현실이 똑같아야 돼. 지 고집에 맞고 우리는 맞대 삽고 그것은어지다 그 우리는 어거지하면 안 돼. 아요그하 어. 어. 그, 그건... 엉... <웃음> 운이 그 길로 가더라도 운이 딱 오는데 돈을 버는 거야 그냥 그 길로 만 무조건 간대 갖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이 한목에 계속 10년 20년 벌어지는 게 아니야 준비 딱 하다만 순간적으로 딱 보고 까먹기 시작하면 1 2년안에확다 까먹는 거야 난눈 깜빡할 때싹다 버려 뭐 귀신 코칼리도싹빼도록가뿐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그러 그러니까, <웃음> 그럼. 그럼. 이거 확실히 알겠지? 또 네. 어, 다음에 또 모른다고만 해 보라 태길 처음 했어요. 처 했어, 했어. 저번에 응. 궁합은 응. 확실히 해줬나? 응. 아. 네, 태길은 근데 이제 태길은 여기까지는 네. 했는데 저거 인연법 발려고 하면 골치 아프다. 그뭐 십주 10주 걸리는데 십 잘라? 예. 어. 신중하게 <웃음> 생각해야 돼요. 네. 수업은 한꺼번에 반들 못 하고 네, 네, 잘하면은 네. 아. 내가 옛날부터 단청풍 주풍 하고 싶은데 다성명화 하자고 또 오기 가지고 또성명화해 가지고 나는 피 받거든. 저에요소리 잘.